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 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개발비인 700억이나 투자한 게임 블레스 그리고 국내에서 700억을 거의 날려먹다시피 흥행에 크게 실패한 블레스가 새로운 개척지인 스팀에 발을 내딛었는데 출시 2일만에 스팀 인기순위의 모습을 보이는 등 정말 예상밖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외국인들에겐 700억짜리 김치가 입맛에 맞지 않았던 탓일까요? 벌써부터 환불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익힌 김치를 줬나 지난 2015년은 세계의 대작게임들로 사람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700억이나 들었다는 블레스 무려 10년이나 개발하면서 50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이카루스 비교적 120억이라는 적은 개발 비용이 들어간 검은사막 이렇게 당시에 대작 RPG들의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이 세계의 게임들을 정말 정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시만 못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2018년인 지금 이카루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날개마냥 추락해버렸으며 검은 사막은 해외로 진출하여 국내 해외에서 그나마 호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살아남고 있고 700억과 한스짐머의 ost로 홍보를 때리던 블레스는 b g 만 남은 모게임의 존재가 무색할 만큼 한스진머라는 타이틀을 제외한 타이틀이라곤 700억짜리 김치라는 것 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블레스에게 남은 희망인 검은사막과 배틀그라운드가 대성공을 거둔 스팀은 블레스의 매운 김치맛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만한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블레스는 스팀에 큰 희망을 품고 3만 0원이라는 패키지 방식으로 출시하였는데요 무료도 아닌 3만 0원의 패키지 판매 방식으로 스팀의 발을 디딘 블레스 국내나 해외나 최근 동안 신작 MMORPG가 많이 없어서 목이 매우 말랐던 덕분일까요? 스팀 출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팀 전세계 최고 판매 제품 1, 2, 3위의 블레스의 DLC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으며 5월 29일 기준 트위치에서도 전세계 시청자 수 2위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블래스의 제작사인 네오이즈의 주가도 6.6%나 상승하는 등 스팀으로 스팀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시도한 700억짜리 김치 블래스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여준 700억짜리 김치는 스팀 누적 판매량 18만장이라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코쟁이들은 이 700억짜리 김치가 결코 만만치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게임판에서 푹 익힌 묵은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블레스는 최고 매출에 자리매김을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블레스는 마치 어제의 일이 ppap였던 것 마냥 매출 순위에서 그 자취를 감췄는데요 700억짜리 매운 김치 맛을 본 외국인들은 베리 스파이시한 맛을 견디지 못했는지 대규모로 환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해외의 큰 게임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블레스의 환불 방법이 800대에 상당히 높은 수의 추천을 받는 등 엄청난 환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패키지들은 아이템 게임머니 프리미엄 멤버십, 한정판 스킨, 추가 콘텐츠 등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들어있는 팩들이었는데요 무료도 아닌 상당한 돈을 받고 판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북미 유저들이 뽑은 환불 사유에는 먼저 던전으로 텔레포트를 해야 하는데 캐시를 필요로 하거나 한국에 최적화된 끔찍한 과금 유도 방식의 과금 체제로 인한 북미 유저들이 치를 떤다는 돈 많이 낸 놈이 이기는 베이 투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번역가의 뺨을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후릴 수준의 끔찍한 영어 번역 수준 각가지 수많은 버그들과 크래쉬 기본 설정 기능과 ui 등등의 불편함 배틀그라운드 뺨을 김치로 사정없이 후릴 수 있는 수준의 개적화 그리고 현재 구입한 유저들이 사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임 내부 컨텐츠들의 누락 등등 상당히 심각한 이유들이 질비하게 되면서 역대급 환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오웨이즈 측은 오리지널 게임은 환불이 되지만 DLC는 규정상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스팀 측에서는 규정한 시간 2시간 이내 플레이가 아닌 5시간 정도 플레이한 유저들도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DLC까지 환불을 해주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 이후 여론은 뭐 당연히 좋지 못하며 심지어 블레스의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연출이 영화 드래곤 길드릭의 장면과 유사하다면서 레딧에 하나의 글이 올라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스팀 리뷰들을 살펴보면 절대 이 게임을 구매하지 말라 라는 평가들도 줄지어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도 문제점을 다 제쳐놓고 게임 자체로만 바라보면 스토리나 세계관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며 게임 자체도 그냥 저냥 준수한 편이어 게임 자체도 그냥 저냥 준수한 편이라서 아직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의견도 종종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뭔놈의 얼리액세스는 면제부도 아니고 뭔 일만 터졌다면 얼리액세스 걸고 넘어지네 야마 그거 한국에서 정식 출시한 지 2년 넘었어 현재 블레스 측도 당연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열심히 나서서 뜯어고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애초에 뜯어고치고 출시하면 안 됐을까? 아이러니하네요 현재까지 스팀 블레스의 평균 동시 접속자 수는 대략 평균 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검은사막이 평균 1만4천명 정도 되는 걸 감안해본다면 생각보다 현재까지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숫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700억짜리 김치를 먹은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진 각가지 조미료를 견디지 못하고 죄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매콤한 맛을 견딜 수 있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존재하나 봅니다. 이번 이 블레스를 보면서 딱두 가지 생각이 든게 있는데요. 스팀이라는 플랫폼은 아직 국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게임들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수 있다는 점과 준비도 안된 게임을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훅 해가지고 그냥 막 게임만 대충 번역해서 때려박다가는 망신을 당하기가 딱 좋다는 거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겠네요. 이렇게 700억짜리 김치를 외국인들에게 먹이는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반의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해외시장이 시장인 만큼 어서 빨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뭐 잘됐으면 합니다. 그래도 나름 국산 게임인데 응원이라도 해줘야겠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